모닝 브레이크액 상태를 보실까요? 언제 교환했는지 모를 정도로 갈색으로 오염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브레이크액은 제품마다 틀리지만 투명하거나 약간 노릇으로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브레이크액의 종류에는 도트3, 도트4, 도트5, 도트5 1을 사용합니다. 도트5의 경우 다른 브레이크 액과 호환성이 없고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브레이크 액은 DOT3와 DOT4를 많이 사용합니다. ABS 장치가 달리고 출력 향상으로 디스크의 용량이 커지면서 요즘은 DOT4를 많이 사용합니다. DOT4는 DOT3보다 수분 흡수 속도가 높고 끓는 점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트3의 경우 수분이 없는 상태의 브레이크에 끓는 점이 205도, 수분이 들어가 브레이크에게 성능을 상실한 브레이크에게 끓는 점이 140도인데 반해 도트4의 경우 수분이 없을 때는 240도, 수분이 들어간 경우 155도가 됩니다. 중요한 사항은 브레이크 오일은 반드시 흡수 끓는 점이 되기 전에 교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시로 브레이크 에게 끓는 점을 체크하시거나 브레이크 오일 교환 주기인 2년 또는 4만 키로에 한 번씩은 브레이크 액 자체를 교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브레이크 액의 수명은 열과 수분에 의해 좌우됩니다. 일반적인 시내 주행시 브레이크 제동시 열은 적지만 고속주행시 급제동시 패드와 디스크의 마찰열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때 발생된 열이 캘리퍼에 전달이 되고 브레이크액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과도하게 올라간 열은 내부의 가스를 발생시키고 브레이크 페달이 부드럽거나 스펀지 현상을 일으킵니다. 브레이크액의 온도가 올라가면 브레이크액의 성능 저하 금속 부분의 부식, 캡슐, 호수 등 고무를 팽창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캡슐 등의 파선으로 이어져 브레이크액의 누출 제동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완전 밀봉이 아니기 때문에 브레이크액 속에 수분이 침투를 합니다. 습도가 높은 지역이거나 장마철, 비가 올 때는 수분의 함량이 더 많아집니다. 브레이크액 속의 수분은 금속의 내부를 부실시키고 고무 부품률을 변형, 노화시킵니다. 이렇게 변형된 부품들은 제동력을 떨어뜨리고 오일 누출이 원인이 됩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기포가 만들어지는 걸한 번이라도 보셨을 겁니다. 브레이크액 속에 침투된 수분은 열을 받게 되면 주전자에서 기포가 만들어지듯 수분을 기화시켜 베이퍼록 현상을 만들고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브레이크액은 제조사가 어디냐 도트3, 도트4 도트 5.1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운행조건과 차량의 상태 브레이크액 교환시 기존에 사용하던 브레이크액을 얼마만큼 깨끗하게 교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브레이크액 선택은 비싸거나 등급이 높은 걸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자의 운행조건과 차량의 옵션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는 잘 달리는 것보다 잘 서는 게 중요합니다. 브레이크에게 주기적인 점검과 교환으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